12월 3일이 이제 언니, 오빠들 수능이거든. 수능 잘 보세요. 엄마, 아, 어. 그러면 우리가 봤던 언니들도? 아니. <웃음> 그 언니들은 한참 커야지. 아니, 그래? 어. <웃음> 그럼 아직도 놀수 있는 거네, 언니랑 같이? 어, 놀수 있지. 언니, 오빠들. 왜 6살, 19살이나 그렇게 돼야지. 왜 음,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? 아, 수능? 음. 어, 정해진, 정해진 시기에 하는 거니까, 거의. 그래요? 네. 하지만 저는 다섯 살이에요. 네, 알아요. 전한 한별반이죠? 아니 오빠들. 너무 힘들으면 저한테 부르면 돼요. 그럼 제가 매매 응원해 줄게요. <웃음> 오녕 아빠들 파이팅. 안녕. 아빠들 같이. 힘내라. 힘내라. 테리도 테리도. 힘내라. 힘내야힘내야힘 힘내라, 힘내라, 힘내라. <웃음>